<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아 은주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이돌 네. 라이브 TV를 찍으러 왔잖아요. 네두 번째입니다. 알았죠. 그렇죠. 근데 뭐가 달라졌죠? 픽타일이 <웃음> <피처리가> 달라졌어요. <웃음> 저희의 곡이 새롭게, 곡은 <웃음> 항상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웃음> 새롭게 돌아왔잖아요. 아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웃음> <근데>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근데 <그때야 웃음> 또 달라진 일인. 네, 저는 맞아요. 많이 파격 변신을 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네. 저부터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노트의 수빈입니다. 춤을 맞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노트의 라라입니다. 와! 어, 저번 아라TV에 왔을 때는 제가 금발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헤어 컬러를 바꿔봤어요. 어떤가요? 오늘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멤버 소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노트 미소입니다 저번에 아라티비 나왔을 때는 핑크 단발머리였는데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흑발에 긴발로 돌아왔는데 어때요 페이지? 너무 예뻐서 난리 났어요 미소가 난리 났요 다른 멤버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방 아, 안녕하세요 본희입니다 저는요 주황머리에서 갈색으로 돌아왔고요 제가 마법니인 다들 아시죠? 그렇지만 생각보다 어려요몇 살이죠 제가? 22살! 생각보다 어립니다 여러분 22살이라면 나이 많아 보여요 99년생입니다 <웃음> 네. 오! 옆에는 은조가 열심히 무언가 하고 있는데요 은조씨 안녕 <웃음> <웃음> 네 저는 드림노트 막내 은조고요 저는 02년생입니다 여러분 사랑 물어본 사 <웃음> <물어본 사람. 웃음> <웃음> <웃음> 마지막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노트 리더 유아입니다 짠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어? 바로 질문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댄스를 아, 섞어서 자가 이렇게 보여주실 분을 찾습니다 오 룰빗! 룰빗! 바라다의 춤 말고 그 바라다를 몸으로 댄스로 이제 하이라이트 아, 노래 불러드릴게요 파이 일단 나 날고 있고요. 날 날고 있고요. 숨겨왔던 <웃음> 말을 <날고 있고요. 웃음> 보여줘. 말해줘. 오늘 유아 i 씨가 두 번에 왔을 때림모 기네스북에 기록이 아, 되었다고 하는데 그 기록을 오늘 깬다고 하더라고요. 몇 센치야? 65. 우와. 우와, 진짜 이번에 제 기록을 제가 깨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예 그냥 밑으로, 와, 밑으로 네. 더 내려놓고 아, 가겠습니다. 기대하도록 멋있어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했어요? 아, 노래방 안 했어요. 오. 아 맞다, 노래 뭘 불러야 될지 고민 많이 했을 때마다 음, 팬분들 생각이 많이 났는데 그쵸? 응. 팬분들이 신청해 주신 노래를 부를 생각에 또 기분이 색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응. 코너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미소 언니와 저의 줄넘기 아, 줄넘기 아,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줄넘기 진짜 잘할수 있어요 잘할수 있어? 희사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시는데 당신 아, 있으십니까? <웃음> 당신과 함께 당신주입니다 그래서 더잘맞춰 까요? 머리에 걸릴 일이 없지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냥. 저희가 이제 활동을 열심히 했잖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열심히 연습을 하고 보여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컨텐츠적으로도 많이 보여드릴 거고 또 아직 음악방송도 <웃음> 더할 거니까 많이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라TV에서도 보다 더 재밌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지금까지 드림저드였습니다 TV는 사랑입니다.